얘는 디즈니랜드에서 산건데 근데 이거는 너무 너무 이게 잘비춰가지고 정면 샷을 보여줄 수가 없어 정면 샷을 보여주면은 내가 비춰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덕 그덕, 구독스 반짝스 존나 빛난다 이거 근데 이거를 내가 집에와서 내킹굴한테 씌워줬어 예쁘죠? <웃음> 이렇게 키면? 어, 야왜 안나와? 선생님 이거 왜 안나와요? 어? 선생님? 뭐나하세요? <웃음> 응? 선생님 뭐하세요? 왜 안나오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생님? 장난 하세요 저기요. 네? 어 나온다. 보여요? <웃음> 아어떻게 이거 어떻게 찍냐 씨발. 이게 <웃음> 엄청 짱이죠? 진짜 예쁘죠? 응. 그래서 나 이거 밤에 옆에 X분들 <웃음> 지나갈 때한 번씩 켰어. 들아 봐라. 갖고 싶어. 결결결 결. 눈와와 이러면서 음 존나 쳐다봤어. 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인의 자금력이다. <웃음> 부럽냐 이 새끼들아? 어? 부럽냐? 짱. 키링이에요 이거. 치 호모이가 진짜 광선군 같다. 불 켰을 때는... 뭐 해도 뭐 그냥... 어, 조밥 인데 이랬는데, 불 끄니까? 와... 진짜 광선공같지 여러분 스타워즈 7,8,9가 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쩌고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고움키고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키움... 라고 해서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레이의 광선검입니다 이거 이렇게 근데 누르고 있지는 못해서 내가 계속, <웃음> 내가 계속 수동으로 눌러야 돼 내가 계속 수동으로 눌러야 돼 내가 수동으로 눌러야 돼서 그게 가장 좋지 않고요 짜잔! 짜잔! 이거 진짜 길죠? 진짜 길어 이거 봐. 손잡이도 봐. 이거 진동도 울리고 모션 인식도 돼요. 휘두르면 소리 납니다. 탁 맞으면 이 소리가 나. 진짜 방금 보만 싸우는 것처럼. 짱이죠. 이거를 한 번도 안 깠습니다. 같이 까려고. 저 이거 처음 깐 거라구요. 왜 이렇게 안 돼. 꽁꽁 첫 쌈에 놓은거야 이또이시키들아이래다 박스 부서지겠다구요 원래 이렇게 어, 영화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징 이런단 말이야 와.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걸 켤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원래 광선검 영화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봉이 있고 빛만 그렇게 켜지는거지만 원래 영화에서는 이게 없고 광선검이 요만한데 이제 요, 요만한 광선검이 이걸 켜면 이렇게 광선이 이렇게 쥐임 올라오는건데 이게 어? 봐봐 어질때도 이렇게 꺼지고 크 너는 3초만에 끝낼 수 있다 크크크 피슝 남에게 피피슝피슝피슝피슝 피숑 피숑 피숑 피숑 피숑 피숑 피숑 피숑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